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우리가 그동안 11주에 걸쳐서 11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 이제 복음의 굉장히 기초적인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마지막을 잘해야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묵상하기에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라고 한번 그 독일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듣고 웃으셔야 돼요. 예, 그냥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독일의 한, 이제, 신학교에서는 다그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설교학 시간에 그, 이제, 그,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도 신학생들에게 실제로 이제 나와서 설교하는 걸 실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사실 여러분도 갑자기 강단이나 어떤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라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 앉아있던 학생들이 알리가 있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라 하고는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웃음> 교수님이 좀 황당하셨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무슨 설교가 그러냐 내일 다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학생이 다음날 다시 섰는데 또다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했죠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예 압니다 그래요 아신다니까 할 필요가 없겠군요 하면서 그냥 또 내려가 버렸어요. <웃음> <웃음> 교수님이 화를 내셨죠. 내일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마찬가지 이 학생이 정말 많이 열렸던 학생이에요. 또 올라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한쪽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이제, 그 강단에선 학생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같이 단순하고 명쾌한 전도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웃음> 이것이 학, 학교의 전도구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자. 예수를 전해주자. 참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이죠? 사실상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레이 커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이제 증인의 삶을 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증인은, 그, 사실은 우리 영어에 순교자하고, 그, 마터 있죠. 그, 영어로 위트니스인데, 영어의 마터와 동일 어근이에요. 동일, 그, 동일한 뿌리의 뿌리를 갖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의 같은 뿌리를 그, 갖추고 있는데요. 그 사실,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사명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또한 축소할 수도 없죠.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본을 보여주셨으며, 주의 모든 제자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죠. 사실상, 주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다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자 세상의 목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건 그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냐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웃음> 세상적으로 축복은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 물론 예수믿고 세상적으로 축복보다 잘살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축복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 시간에 그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보세요. 모두 이제 펜과 그 노트와 성경책은 꼭 가지고 체크를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들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한테 자,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택하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라고 했고요.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를 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타락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자, 빨간 줄로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펴고,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자그 다음에 뭐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자 여기 말씀에도 주는 세 가지 의미,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문제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죠. 자, 우리의 복음 복음 전파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펴 보세요.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복음 전파 지역은 전 세계죠. 예, 온 천하 또는 뭐전 세계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있는 곳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점차 학대해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지에 계신다. 그럼 수지에서 복음 전하시고, 용인, 경기도, 대한민국 전세계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수지한별교회는 모토 자체가 전세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겨난 교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1번 한번 복습을 해보죠. 반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덕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죠. 세 번째, 우리의 복음 전파의 지역은 예 온천하 또는 전 세계입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보겠습니다 이쪽 안 보이시면 제가 좀 비켜 드릴게요 자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거의 아 죄송합니다 네가지로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신들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왜?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영생.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 죽음의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두번째 누가복음 15장 사절을 보겠습니다 다 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자 편질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애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애정, 구원받기 애정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15장, 누가 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우리 탕자. 자, 잃어버린, 자, 모든 걸 탕지라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아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자 세상, 자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굉장히 어지러운 상상들이 팔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예수 이외에 길이 없어요. 예수는 믿어야 영생이 있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이미 아시는데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죠. 이 마지막 때 성서들, 성도들은 들성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빼고 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죠? 큰 상이 약속되어 있죠. 큰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상을 받고 또 내세에 굉장히 큰 상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자, 기억하시리라 믿고 5번을 가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 표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죠? 바로 지금이 전두하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좀 한가해지면 복음전해야 되겠다. 너, no.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지옥의 형벌이 무거운지 그 영원한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게 되고 얼마나 천국의 삶이 정말 기쁜지 알게 돼요. 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수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은 항상 시급성을 긴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기 일터에서 저는 대놓고 회개하라고 하고 대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 물론 이제 거기에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릴레이션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베네수엘라에서 온 제가 하이어한 박사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자기 친구한, 친구 때문에 교회에 끌려다니고 있던데 와이프가 회사에 놀러 왔길래 제가 와이프한테 니네 남편도 좀 끌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 응? <웃음> 그러면서 이번주에 가시겠다고 하네요 네자 6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자 뭐죠 지금 여기는 수가성 여인인데 사마레의 수가성 여인인데 전도할 때는 뭐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은. 전도할 때뭐 체면 차리는 거 아니죠. 전도할 때는 그냥 성령이, 성령 충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제 은사님은 요즘에 강남역 술집 대상으로 해서, 이거 <웃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던데요. 아주 멋진 분이죠. 자, 우리 복음 전하는 분들은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명예나 권력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소가성 여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뭘 지금 뭐 체면 차릴 수 있겠어요? 그냥 전한거였죠. 자 누가 보음 9장 62절 여기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하나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죠. 4, 5, 6번을 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자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리고 큰 상이 약속되어 있죠.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바로 지금 전도할 때는 자신을 버리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여기 7번, 사실은 뭐, 전도를 위한 5단계 전도법이 있는데, 뭐, 사실은, <웃음> 여러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그런데 이제 주님 주신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5단계란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죠. 로마서 3장 23절 다 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시더니 뭐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거죠. 자, 두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자, 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 있는데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뭐죠?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언제까지? 영, 영원토록. 그래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디로 가죠? 죽은 후에? 심판과 사망으로 가요. 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의 관념론에서 둘째 사망이 영이 죽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분명아니 그가 오해한 거예요. 그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면 안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죽은 후에는 심판과 사망이 영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말씀 통해서 아셔야 되고 성경말씀은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후로도 틀린 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세번째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펴보세요. 요, 이, 이 말씀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라. 자, 뭐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인디언 사회에 예수가 왔다, 예수가 여러 사회에 왔다, n no. 성경은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가 참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그를 믿는 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가지 길이 있다고요 No 구원의 길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자, 자,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태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요한 일서 5장 12절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뭐죠 여러분?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은 복음 전도법 같아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첫 번째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켜 줘야 돼요. 이걸 인식을 안 시켜 주니까 교회에 와서 망령된 행동을 하거든요. 세상적 버릇 그대로 교회에서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은 후에 뭐죠? 심판과 사망으로 간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데 영원한 지옥에서 썩지 아니할 욕을 입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라 거죠.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를, 예수님을 를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성육신화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전해보세요. 자,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은 후에 심판과 다음에 사망이 있다라는 것, 다음에 예수에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모든 만민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없다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 뭐가 나와있죠? 저, 전도시 유의사항인데요. 가능하면 동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성에게 전하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이성에게는 다른 이성에게 맡기고 동성에게 전하세요. 자, 그리고 그 믿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현란한 말씀실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이 꽤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그의 문을 열어 그가 회개하고 있으신 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의지해야 되고요. 논쟁을 하시면 안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자, 전도시 짝을 지어서 두세 명이 짝을 지어서 전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특별히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 아홉 번째 있는데 자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6단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단계 하나님을 하나님 사와 이웃에게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질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인격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변하고 우리의 혼이 변하고 우리의 욕도 변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들은 말,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피스티스는 동적인 의미를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고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맞추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의 계명에 맞춰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말로 전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주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불신 이유를 친구로 삼습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관계 전도하는 게 유익한데요. 고린도 전수 5장 10절을 다표시겠습니다 네, 패신질로 믿고 다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미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의 가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그들을 잡고 있는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먹혀버려요, 역으이 말은 우리는, 자, 그리스, 복음을 전하기에는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고, 자, 가급적이면 불신 이웃을 또 친구로 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단계는 예비신자로 삼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언제쯤니까요 오늘 시간으로,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경이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불신 이웃을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이제 예비신자로 우리가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놓고 다음에 4단계 이제 간증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간증, 간쟁, 믿음의 간증을 준비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뭐죠? 사실 우리의 간증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결국? 자 우리를 증거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구역이나 셀몸이 초청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표시, 표시인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나서 보라 아니라 예 빌립이 초청한 거죠. 예수님 모임에 초청, 나다나엘을 초청한 거죠. 자, 자, 여러, 이것처럼 우리는 초청을 해야 합니다. 자, 6단계 주일 예배 혹은 전도집회의 관권하에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다펴시겠습니다 자, 펼친 질럼이고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울타리를 가서 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그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이런 여자 집회에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이런 집회에 가서 굉장히 은혜 받고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그 단계를 이제 밟는다는 것을 안주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제 하나의 그, 그냥 하나의 어떤 포맷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그 이제, 먼저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좀 좋게 합니다.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지막지하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는 폐역한 죄인이야. 이러다 지옥과 회개해라. 이게 무슬림이든 힌두인이든 세상사에 관계없이 다불교도는 관계없이 하죠. 저는 이제 먼저 관계가 좋아야 제가 그만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 성기고 있는 회사에서 그냥 저를 건드리면 회개하라 해요. 관계 안 깨져요. 그 전에 관계를 돈독히 해 놔야 돼요 관계를 돈독히 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폐역한 죄인임을 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야기 해 주고 있죠 그 간증인데 아까 그 이야기한 어떤 우리 남미에서 온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회사에 면접을 왔는데 그냥 실력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쪽에 자리가 없었어요 실력은 있으신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뽑으라는 것고 관건을 하셨어요 왠지 뽑아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제가 일을 만들고 그 그걸 오늘 파운더한테 이야기했더니 동의를 해서 그분을 하이어 했거든요 최근에 만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남미에서 드물게 크리스천이었어요 카톨릭이 센데 남미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북경에 놀러왔을 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너 왠지 주변의 그리스인들이 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혹시 니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더니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죠?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형제가 사실은 불교도예요. 동양에 와서 불교도가 됐어요. 자,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이 요셉 목사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웃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사실 보금을 전해야 돼 아, 내가 저 사람이 전한 예수가 참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관계를 돈독해놔야 됩니다. 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자, 다펴서 이건 애우셔야 되는 말씀인데, 자, 다 한번 세 번만 읽어볼까요? 자, 하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안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는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오늘 어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